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디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디그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 디그를 활용하는 여러가지 기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특히 2d 이미지로 이제 캡처하는 그림 캡처해서 어떤 음, 그림화시키는 이런 기능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디그도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디그의 외형 이 외형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디그를, 디그를 활용해서 이미, 디그의 어떤 그 이미지 캡처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외형은 지금 타원으로 설정해 놓은 건데요. 너무 정적이죠? 그렇죠? 그라데이션 처리도 안 되고,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어, 모양이 항상 원 아니면, 이렇게, 어, 뭐랄까요? 기울어진 사각형, 직사각형, 뭐,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좀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 컴포즈 보시면, 저작에 보시면, 2D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이 2D 이미지를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세 가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두가지는 그림으로 일단 캡처한 후에 2D 이미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형의, 외형의 종류를 자동으로 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흰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 뷰포트에 보시면 광원 중에서 정반사 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햇빛이 비쳤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흰색이 자동화면 흰색이 마스크 처리되면서 흰색이 빠지게 되는데 빠지면서 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까지도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뻥 뚫리게 돼요 그러니까 비포퍼의 어, 전방사 광원을 꼭 0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주의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흰색이 정확하게 다 빠지지 않고 마치 주위에 흰색 테두리가 있는 것 같은 이런 효과가 남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흔히 레스트 이미지, 그러니까 비트맵 이미지 있죠. 그림, 픽셀로 이루어진 그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티알리아스 효과 때문에 그래요. 안티알리아스 효과라는게 뭐냐면, 이걸 만약,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파워포인트를 캡처하셔가지고 포토샵으로 이걸 열어보시면, 실제로 흰색 부분하고, 이 하늘색 부분하고, 이 사이에는, 그렇죠? 사실, 어 뭐랄까요? 어 중간 색상 톤에 해당되는 이걸 검정색으로 생각해보시죠. 검정색이 있고 흰색이 있다. 그럼 이, 이 테두리가 확대했을 때는 완전한 검정색과 흰색 경계가 딱 지냐? 그런 거 아닙니다. 약간 회색이 이렇게 테두리 안에, 테두리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면 그림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레스트 이미지의 특징이죠. 근데 이제 백터 이미지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포토샵으로 처리되는 프로그램들은, 음, 어. 그림 파일들은, 백타, 비트맵 이미지라고 그러고, 일러스트 있죠. 어더비 일러스트레이트로 처리되는 그런, 이, 어,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백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확대를 하더라도 테두리가 선명하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캡처해버리면 그림 이미지랑는 것은 결국은 비트맵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테두리가 낫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만약좀더 테크닉, 마스크 기능을 쓴다고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한번 테크닉을, 이 마스크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솔리드웍스 컴포저 또는 3db와 컴포저에서요. 파일 열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제가. 저는 저 작업 공간은로 넘어와있죠. 이 p r a c 파일에 보시면, 솔리드웍스로 만든 기어박스가 있고, 카티아로 만든 기어박스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솔리드웍스로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나중에, 그렇죠? 다른 예제들 할 때는 또 3db와로 또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프레임이 똑같기 때문에요. 자, 아무래도 3db와 컴포즈 같은 경우는 카티아하고 공합이좀잘 맞는 편이고요. 솔리드웍스 컴포즈는 솔리드웍스하고 좀공합이잘 맞습니다. 그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예제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솔리드웍스란 프로그램을 못 다루셔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지금 컴포저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확장자가 솔리드 어셈블리 그러니까 조립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액터로 병합해서 가져오도록 하죠. 열기하죠 그럼 이제 변화 시간이 걸리겠죠. 여담이지만, 솔리드웍스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웍스에다 이제, 그, 컴포저가 설치되어 있으면, add-in이라고, 그렇 add-in에 가시면, 하단 부분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체크해놓으면, 솔리드웍스에서 바로, 컴포즈 파일, smg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원본 파일이니까요. 음, 자, 뷰에 한번 와보시죠. 아직까지 뷰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셨는데 이 뷰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파워포인트에 있는 지금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슬라이드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는 어떻게 하죠?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죠. 쇼하다 보면 도형이 막 움직이고 그렇죠? 글자가 애니메이션 되고 그렇죠? 그런 개념이 컴포즈에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본이니까 원본 파일은 따로 전혀 캡처를 받아 놓겠습니다 뷰를 하나 생성 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뷰를 하나 생성해서 두 번째 뷰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적당히 이렇게 회전을 잡으시고 이렇게 위치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잡고요 약간 불편, 불투명도 값을 좀 낮추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뷰포트 있죠 찍으시고 배경은 둘다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흰색, 흰색으로 맞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에서 밑에 있는 그리드, 환경을 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에서 일단 다 해제한 다음에요. 이 스퍼 기어 있죠? 스퍼 기어만 선택을 하시고요. 이것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색상이 검정색으로 나오죠?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떤 경우에는 저쪽에서는 솔리드박스에서 분명히 색깔을 바꿨는데. 한번, 예, 풀로 온 거는. 계속해서 검정색으로 옵니다. 색상 아무리 바꾸도 조금은 이상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색상에서요. 자 기타에서 조금 밝은 계열로 바꾸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물론 뭐 여기다 테두리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렌더링에서 모드를 부드러운 거 하지 마시고 사용자 정의로 해놓고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쭉 내리면 각각의 액터별로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렌더링 타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윤곽선 부드럽게 하시고 선이 너무 굵다. 그러면 이제 어디 있을까요? 테두리가 있을 텐데요. 혹시나 안보이면 밖에 한번 찍으셨다가 다시 한번 찍어보시죠. 그럼 여기 윤곽선 보이시죠? 0.1 또는 2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저는 일단은 그냥 다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으로 한번 캡쳐를 해보도록 하죠. 홈에서 디그 위치 잡고요. 크기 잡고. 됐죠? 그 다음에 도 보이게 한 다음에 2D 이미지 그림을 캡쳐. 탁 클릭하면 캡쳐 되죠. 자 이거를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모든 액트를 다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찍으시고요. 연결선 있죠? 원래는 표시되는데 이게 이상하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없음으로 되어 있죠. 전부 유형을 아크툴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보실 수 있죠. 테두리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여기 테두리 있죠. 테두리를 비활성화 시켜버리면 되겠고요. 됐죠? 테두리가 이 테두리 아니었나요? 테두리 맞죠? 자, 그림자 조금 조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자를 아예 꺼버릴까요 이렇게 되죠 그게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게 테두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그럼 이 부분 있죠 자 그러면 예 타원을 일단 맞추고요 사방형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사방형으로 또안 보이죠 또 태, 타원을 해보죠 테두리 한번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처리되다가 어떤 경우에는 처리가 안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활성화 시키죠. 일단 활성화 시킬까요? 그러면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투명도를 중대를 낮춰도 그렇네요. 한번 다시 한번 캡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테스트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자, 뭐 아니면 테두리 를 아예 흰색으로 주시든지 흰색을 줘도 테두리 잔상이 남아 있죠. 자,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 분들은 자, 일단은요, 테두리 적당하게 주겠습니다. 활성화 시키시고요. 검정색으로 처리하죠. 자 크기는 0.5 정도로 이렇게 아니면 0으로 할볼까요 아예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말씀하시키시고 작업을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자 그렇게 해서 첫번째 겨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비어가 변경이 됐죠?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든 세번째 걸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이게 변경된 사항을 얘가 못 알아채고 있죠 그렇죠? 아니면 새로운 비율을 하나 만드시든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거를 좀 숨겨놓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콜라보레이션에 오시면 여기 패널에 보시면 투디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죽이면 되겠죠 멈 네. 키우고요 이미지 해상도 얼마로 잡혀있죠 1280으로 잡혀있나요 예.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맞춰 놓죠 자 이번에는 어 아무래도 디그가 조금 그랬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해제하고요 스퍼기어만 보이게 한 다음에 디그 이렇게 좀 키울까요 그런 다음에 이미지 캡처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테두리를 한번 다시 한번 찍어보죠 테두리가 어딨죠 없애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남네요. 그렇죠? 한번 이미지 해상도를 좀 높여볼까요? 한 4층 정도 해보죠. 그런 다음에 한번 딕으로 또캡처를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테두리를 자 이게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어 괜찮네요. 조금요 해상도를 조금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끝났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죠? 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요 이미지를 만드시려면, 어느 정도 이제 포토샵, 기본적인 기능은 좀 처리할 줄 아셔야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림판으로, 여러분 보조, 어, 제가 윈도우 7쓰는데 보조판에, 보조 프로그램 보시면 그림판 있죠? 그림판을 이용하셔가지고 작업하셔도 되겠어요. 자, 포토샵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림판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요? 자, 먼저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캡처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새로운 뷰를 하나 또 만들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지를 캡처할때꼭 조심하시라는 게 뭐였죠? 정반사 강원을 0으로 설정해라. 그럼 0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부터 먼저 봐야겠죠. 자, 뷰포터빈 공간을 찍으시고요. 보시면 정반사 강원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4로 되어 있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반짝이 부분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짝이 부분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렇죠? 자 캡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캡쳐 프로그램을 따로 서셔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어, 이 전체를 캡쳐받은 다음에 포토샵에서이 부분만 잘라내셔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한번 써보죠 뭐4000 픽셀 음, 아주 초 엄청 큰 그림으로 캡쳐받겠다 이런 얘기죠 자. 미리 보기 일단 해볼까요 해보면 이렇게 아주 좋게 보이게 되겠죠 다른 이름을 저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전에요 여기 저장해 보시면 2d 이미지를 집어 넣으시는데 클릭 클릭 해보죠그 다음에 해제하시고요 e s 키 누르셔도 됩니다 찍고 여기 보시면 맥경로라고 있죠 그림을 집어 넣으시는데 지원되는 타입이 bmp jpg 타가 rgb 4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저장하면 요, b m p 하고 jpg로는 저장이 되는데, 타글하지 rgb로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홈에서요, 고해상도 그 이미지 눌러있죠? 따름에 저장해보죠? 어떻습니까? tif라고 는지 png로 파일로 저장해봤자 2d 이미지를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 똑같은 위치입니다. p r a c 파일에 솔리드웍스 컴 o r k s c o 파일 안에 제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리 제가 테스트 해봤던 파일이에요. 안에다가 일단은 bmp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 jpg 파일로 또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mp하고 jpg 둘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됐죠? 자, 어셈블리에서 다 보이게 하겠습니다. 먼저요. 포토샵에서 파일 열기 제가 쓰고 있는 것은 포, 포토샵 CS6 버전입니다 포토샵 정도는 이제 조금만 다를 줄 아셔야겠죠 왜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컴포저라는 프로그램만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그뭐 BOM이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렇죠? 뭐 조립설명서라든지 제품사용설명서라든지 고객한테 어 보여주는 거니까 화질이 좀 좋아야겠죠 포토샵에서 포샵 처리를 일러스트에서 일러스트 처리를 좀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자, 비트맥 그림부터 열기 하겠습니다. 자, 이 하얀 부분을 없앨게요. 크랩, 자라낸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범위, 일정한 범위 잡으시고요. 됐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툴, 아무거나 하나 탁 클릭하면 그림을 해주제 원래 그림은 16.7%죠? 그 말은 원래 그림을, 돋보기를 제가 더블 클릭하면 이만한 겁니다. 됐죠? 그렇죠? 자, 정반사 효과의 흰색 부분이 남아있죠? 파일, 세이브 e a 하겠습니다. 아, 그냥 세이브 하죠. BMP로 저장이 되겠죠? 이번에는 jpg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똑같이 잘라내고요. OK, 이동 툴, 세이브, 초고화질로, 예. 이쪽으로 하면 저화질입니다. 고화질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불러와 보죠. 그렇죠? 여기다 작업하셔도 되겠죠. 네,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여기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더블클릭 하셔도 되고 뷰 사이 이동하실 때는 또는 뷰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뷰와 뷰 사이에 타임라인에서 나중에 이제 뷰를 끌어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슬라이드 쇼 되듯이 애니메이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저장해서요. 투디 이미지 클릭, 클릭 일단 해제하겠습니다. 계속 두개 넣을까요? 그러면 클릭 클릭 다 이제 넣었죠. 이걸 누르시던지 ESC 누르셔도 됩니다. 취소기 잡고 여기 맵 경로 일단 비트맵부터 넣겠습니다. 비트맵 잘 들어오죠? 자, 엑스페트 비율을 유지할까요? 그럼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겠죠? 두 번째 거요. 똑같이 맵 경로 JPG를 넣겠습니다. 비율을 유지하죠. 이렇게 두 개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에끄는 b m p 고요 뒤에끄는 JPG입니다. 배경그림을 한번 바꿔보죠. 뷰포터에서요 여기 색깔을 조금 음, 이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를 찍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외형 있죠? 외형을 자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떤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하얀 부분이 빠져버리죠? 얘도 어떻게 했습니까? 외형을 자동으로 해보죠. 하얀 부분이 빠지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렇죠? 빠지고 싶지 않아요 <웃음> 이렇게 되면 지금 곤란하죠 이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얘를,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 가져오면 얘가 변경이 되있잖아요 그럼 얘를 업데이트 할 것이냐 따로 저장할 것이냐 그냥 취소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일단 취소하고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 부분이 빠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반사 강원을 0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산 강원을 조금 키우셔가지고, 좀더 밝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색상, 좀더 밝은 색상으로, 노란색, 노란색은 좀 그런가요? 저는 색깔 감각이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잡아도, 촌스러워 보이는지. 자, 됐죠? 전체적으로 뷰포트에서요, 이 확산 강원을 좀더 키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보죠. 그러면 이 정반사 광원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홈에서요 고해상 도이미지로 하겠습니다. 따름을 저장. 자, BMP로 일단 이름은요. 정반사 광원 없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복사해놓을까요? 자, BMP로 일단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JPG로 저장 하겠습니다. 그게 저장이 됐죠? 창 닫고요. 3번 있죠? 3번을 가져오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음, 요건 저장해놓고, 우선 <웃음> 눌러버렸군요. 자,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렌더링, 아, 저장해서요. 2D 이미지. 첫 번째 거 하나, 두 번째 거 하나. 가져왔어요. 찍고, 엑스펫트 비율은 유지하죠. 맥그림은, 여기부터요. BMP 그림부터 가져오겠습니다. 아, 참, 그 전에 제가 포토샵이 자르지 않았구나. 자, 다시 한 번. 가져온 다음에요. 얘 가지고, 자르고, 예,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됐죠? 두 번째 그림. 포토샵에 여기, 더블클릭 하셔도 됩니다. 아니, 파일 열기 하셔도 되고요 더블클릭. 클럽 오케이 okay. 이동 툴 파일 세이브 오케이 하면 예 작업이 끝났죠 달핑이가 지나갔습니다 <웃음>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웃음> 자 그림 찍으시고요 2D 이미지 찍으시고 맵 경로 있죠 BMP 그림 가져오겠습니다 두 번째 거 JPG 가져오겠습니다 됐죠 둘다 유형을 일단 배경 그림 뷰포도 찍으시고요 배경그림만 바꿔볼까요? 배경색을 바꿔보죠. 위쪽은 조금 진한 색깔 톤을 줄까요? 자, 여기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좀 연한 색깔 톤을 줘보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찍으시고, 유형을 외형 유형 있죠? 없음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것도 외형 유형을 아,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자동, 얘도 자동으로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렇죠? 그리드 효과 한번 줘볼까요? 콜라보레이션에서 환경 체크해놓고 갖다 내보시죠 이 그리드가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얘뻥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바깥쪽은 어떻습니까? 약간 하얀색의 잔상이 남아있죠? 그렇죠? 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그림을 한번 불러와보죠. 이 그림을 불러왔을 때 이걸 아주 테두리가 흰색하고 경계가 확 지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돋보기 툴로 그렇죠? 플러스래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픽셀이 보이죠? 흰색 그림과 원래 하늘색 그림 사이에 어 중간색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아, 이게 안티알리아스 효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또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하얀색분을 어떻게 빼냐, 이런, 뭐, 별별 생각을 다 하시는데, <웃음>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물론 여기다 대고, 어, 이런 거못 나타냅니까? 당연히, 예,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디 있죠? 예, 여기, 유형 있죠? 아까 툴팁 하시면 이게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이 그림이죠. 그림이 된다는 거좀 어, 생각해 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도 그림이죠. 그렇죠. 그림, 둘다그림인데 그러니까 그림이니까 콜라보레이션을 보시면 패널에 그림으로 2D 이미지로 표시된다는 겁니다. 이건 3D 이미지예요. 이건 다릅니다. 이건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거 2D 이미지로 하셔야 됩니다. 또는 뭐백터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백터 이미지 하시면 되겠죠. 아,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장시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